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웃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하 헌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건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치감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한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행함으로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웃음>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이 말씀 함께 좀 살펴보기만 합니다. 어,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누군가로부터 굉장히 냉정하고 또한 단호한 지적을 좀 받아본 적이 있나요?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한국에 참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요. 근데 많은데 꼭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특히 우리 박모 형제님께서 이렇게 공기만 소리만 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참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웃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좀 다른데 아, 실제적으로 여러분 상관없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 사실을 꼭 집어서 그것도 냉정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때 이것을 좀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은 사실이에요 특히 그죠. 우리 아내가 그 역할을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알면서도 아차 신경질 내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도요. 좋은 말도 억양에 따라 말투에 따라서 전달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저는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한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 언어들이 굉장히 단호하고 직설적입니다. 돌려 얘기하지 않아요.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차갑고 냉혹하게 들리는 단어들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야고보는 신약의 잠원이라고 말하는 책이에요 잠원은 찌를 잠자입니다 찌르는 말이에요 왜 찌를까요? 살리려고 찌르는 겁니다 살리려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웃음> 우리 아이들이 <웃음> 보도가 아니라 차도로 가끔씩 뛰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연 주차장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죠 차가 오는 것이 보이는데 우리 아이가 뛰어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허허 누아야 그렇게 뛰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웃음> <웃음> 멈춰 라고 할까요? 보통 저와 비슷한 성향임을 후자일 겁니다. 어떤 분은 어, 평소에 승지도 왔던데 더블 칼라 뭐 이런 말도 쓸 거예요. 이는 더블 쌍 보는 거 그죠? 내가 정신 차리라고 했지. 뭐 이거 똑바로 보라고 했지. 그 이런 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죠? 위급하고 다 급하니까요. 직설적이고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아 어. 오늘 야고보가 왜 이렇게 이런 어투로 이야기한 걸까? 당시 AD 60년도 정도의 야고보수가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때 당시 본격적인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의 핍박과 어려움이 본격화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같은 민족에게 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차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공예에서 공예도 들어가지 못하고 함께 거래했던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기 시작하고 살인자라고 성찬을 사람을 먹는 거라고 취급받아서 손가락질 당하고 또한 그거에 맞물려서 본격적으로 옛로마의핍박이 시작하던 때가 그다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차별을 세상 속에 경험했고 그 상처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자기네들 똑같이 그 일을 행한 것이에요 또한 당시 사람들은 바울의 서신서를 많이들 읽었을 겁니다. 바울이 일찍이 이제 활동했었을 때니까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너 할례를 행해야 돼, 행하지 말아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도 맞지만. 본질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핵심적 메시지가 전체 메시지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의 편지를 읽고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아 행함은 필요 없구나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고 또 그것을 가르치던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야 자, 이두 가지 문제가 교회의 존폐 위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경건하다. 나는 주님을 향해 신실하다라고 말하는데 그의 행동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상하고 또한 그 개념과 세계관에 무엇이 있어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믿음과 행위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왜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와서 그런 차별적 행동과 또한 말만 떠들어대는 신앙으로 변질되었을까요? 사람은요 늘 보상심리가 있어요 여러분 보상심리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 내가 누군간 갑이고 누군간의 을이었는데 어느 곳에 가면 자기도 갑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내가 뭔가 주도권을 잡고 싶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주도권을 좀 잡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럼 부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인간을 뜯어보면 결국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받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조금은 내가 고난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좀 고난을 주는 입장으로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심리가 어느 정도 작동했다고 라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본성상 고난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편한 생활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언급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시험이 있다. 예수 믿는 건 고난이 있다라고 먼저 1장부터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시스템 가운데 충돌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야고보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알라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주고 여러분의 직장 상사 가운데 어떤 관계 가운데 어려움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는구나. 세상은 원래 그런 시스템이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기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은 분명하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다라면 행함을 통해서 믿는 자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뭔가 유익하고 뭔가 아니라고 뭔가 위, 위에 위치해 있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웃음>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어야 합니다 참 믿음 자,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존재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시공간에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고 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시궁관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만의 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은 이땅에서 어떤 노력과 의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이, 믿음으로 취할 때만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만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주구장창 믿겠다 믿겠다 천번, 만번, 일천번지 저라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 세뇌시켜서 만들어진 믿음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내 삶에 참된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입니다 여러분,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요. 콩콩콩. 그죠? 수박 심으면 수박이 나고, 예, 깻잎 심으면 깻잎이 납니다. 다른 거날 수가 없어요. 가끔씩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갑자기 다른 종이 나오기도 하는데, 도련변이죠. 도련변이. 돌연변이. 근데 어섬풋이 섞인 건데, <웃음> 본질적으로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즉 참된 믿음은 참된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적인 법칙과 영적인 법칙입니다 거짓된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된 믿음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있다라고 굳건하게 믿어도 참된 행위가 없으면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돌려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부터 외면을 받은 거죠 아,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왜 자꾸 행위를 강조하냐 그런데 나고보의 포인트는 뭐예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의 현실을 지적합니다. 15절부터 17절이에요. 보세요. 만일 <웃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인용할 양식이 없는데 어, 참 그래요. 밥 먹을 것도 없대 얼마나 가난하면 밥 먹을 것도 없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 라다는 거예요. 뭡니까? 말로만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때로는 우리가 말에 큰 힘을 얻습니다.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게 얼마나 힘이 돼요. 근데 진짜 도움은 실제적인 도움 아닙니까? 그죠? 배고픈데 아이고 그치 배고프지 우리 다 배고파 하는 게 위로예요? 아니면 가서 국밥 하나 사주는 게 도움이에요?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교회 현실이 어땠다고요? 말로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말만 잘하는 신앙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웃음> 가끔씩 그 미디어를 보면 야저 사람도 크리스찬이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 간증 집회나 이거 보면 이야 어떻게 크리스찬이지? 라고 하는데 크리스찬 강증 집회를 하시는 분들을 봐요. 네, 저는 간증집회를 펌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통 간증집회 때 어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왜 그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진정성을 의심받죠? 하는 꼬라지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돌들이 펌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 언급 안 하겠습니다 어, 신실해요 믿음 믿어요 막 그러는데 뭐였다 하면, 예능에서 가장 먼저, 우리 예능에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주량이 얼마야? 그죠? 하더니, 어, 저봄 별로 못 마세요. 소주 10병이에요. 그런데, <웃음> 다른 데 갔더니 크리스탈로 간증 집회하고 있고, 어, 세상에 교회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이야고보서가 지적하고 있는 말만 하는, 좋은 말만 하는, 이것이 신앙이고 경건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꼭 집어서 너의 믿음이 진짜니? 라고 우리에게 묻는 이 물음에 이 질문에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수로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어떻게 말해야지 거룩한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표현하는 법을 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믿음 있어 보이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누가 제일 연기를 잘할까요? 저, 저, 저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정말 신령한 척도 엄청 할수 있어요. 예전에 그 초등, 초등학교, 나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그 기독교 동아리 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약간 야욕이 좀 있었나 봐요. 이거 볼지도 모르는데 우리 동기가. 네. 제가 1학년 말 2학년 올라갈 때그 회장을 뽑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동아리가 한 100여 명 정도 됐었어요 거기에 회장, 동아리 회장을 끈다는 건 굉장히 큰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갑자기 탐나기 시작했어요 회장 뽑는 날에 제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가장 앞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이 됐어요 얼마나 은혜인지 사람은 크래요 거룩하고 잘 믿는 척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행함 진짜 믿음이라면 너희 삶의 과 진정한 행함이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진정한 행함으로 표현되지 못할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지만 왜 자꾸 진정으로 행함이 결여되는 삶으로 나타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돼서 그래요 세속화라는 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 내 돈, 내 건강, 내 자녀, 내 집안 내가 중요하니까 비교해 보니까 어? 나 이거 지금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 주면 내가 먹을 거 없는데 안 주는 거예요. 어? 나 지금 당장 내일 갚아야 될돈 있는데 이돈저 사람에게 주면 나는 또 빚지는데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화가 되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약해져요. 세상에 영향을 받을수록 우리의 진정한 행위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당시 도움이 필요했던 대상이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세 그룹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아, 두 번째는 과부, 그다음에 몸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특별하게 자족할 수 없는 가장 큰 대상 중에 하나가 과부였어요. 과부. 당시 여자의 사역 사이... 활동이 제한되어 있었고 특별하게 남편을 잃은 과부들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길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몸을 파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이 과부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위태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 과부 출신을 돕느냐 헬라인 과부 출신을 돕느냐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가 유대인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과부를 더 우대하다가 난리 부르스가 나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보면요 디모데 전서 5장에 보면 과부에게 어떻게 대해야 했는지를 목회 서신에서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과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교회큰화두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야고소서 말씀을 근거로 하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들에게 아유, 어렵지 애 키우기 힘들어 원래 우리 다 힘든 거야 하고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서 20절에 오늘 야고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분리할수 없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참되? 그러면 행함도 참됨으로 나타나야 돼 스스로 거짓말하지 마 스스로 속이지 마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니?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주님이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니? 그러면 행암으로 입증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암이 있으니 행암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암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야구보의 이 이야기를 듣고 반박하는 사람들이에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믿음과 행위는 갈라져 있는 거야 바울도 얘기하지 않았어 어떻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지? 딴소리 하지 마야고보는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20절입니다 정말 강력한 말입니다 야고보가요할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강도 높은 말인 것 같아요 자, 19절을 요 조금만 톤을 바꿔서 어, 이약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아? 믿어? 야, 그 귀신도 알아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은 구원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할수록 인도할 수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면 능력이 없다고요 머리로만 알면 머리만 커진다고요 성경을 천독하든 만독하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접근하면 능력이 없다고요 심지어 귀신도 안다고요 예수님 사역하는데 쫓아다니면서 귀신들인 자들을 얘기했죠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여기 나타나? 귀신들도 알아요 근데 귀신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죠 오늘 제가 처음으로 언급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는게 친밀함으로 그언약을 보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경험되어지는 믿음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았을 때 내가 어찌할 꼬 내가 어찌할 꼬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할 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너무나 잘알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친밀함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2 1절부터 26절까지는 참된 믿음의 정의 그러면 참된 믿음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되나 가장 분명한 예시로 두 가지 예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기생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볼게요. 21절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게할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실제로 어떻게 입증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창세기 22장의 기록이에요. 고대하고 고대하던, 정말 정말 사모하고 사모하던 그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득 나타나시더니 그 아들을 바치래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상한데? 이거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 귀를 몇번 털었을 수도 있어요. 에? 근데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신 것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하며 나아가죠. 기생나압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정탕꾼을 숨겨준다는 건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영접하였다, 접대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한그 믿음이 실제로 행함으로 보여진 거예요. 이 둘의 예시를 들면서 행위와 상관없는 신앙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라 말한다면 믿음의 진실성이 행위를 통해서 분명하게 입증되어야 하고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말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온전함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때로는 광야를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온전함을 이루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행함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22절에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자. 따로 뛰어놀수 생각 없어요. 함께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요. 라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내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함이 한꺼번에 이루어집니까? 순식간에 뿅 하고 일어나요? 아니요. 후연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성장할 때. 그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마치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나고 완전해지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은 뭐예요? 이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들음이에요, 들음. 드름. 들음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자, 누가 보음 8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가 나와요. 네, 예수님께서 네 가지를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10분인 자의 비유라고 말씀하시면서 길가에 뿌려진 것,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 가시덩클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좋은 땅에 씨, 뿌려진 씨앗만이 좋은 결실을 맺는다라고 비유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어, 말씀 이것을 비유를 풀어주시는 말씀이 누가 보면 8장 11절 이하예요. 볼게요. 1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은신 씨는 뭐예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을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길가에서 뿌려진 씨앗은 무슨 말이에요? 들어도 들어도 완악함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럼 13절은요. 말씀 위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무엇을 말합니까?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 들으니까 지적인 그... 공급은 채워졌잖아요. 오야, oh, 이 하나님 말씀 정말 대단하다. 어머 머머 너무 너무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체험하고 먹지 못하니까 힘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에서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리는 거죠. 1 4 절입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 말씀을 들은 자이나 아, 지낸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상락과, 상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 세속화된 거예요. 세속화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점점 세상의 방식으로 물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점을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며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야고보서 1장과 똑같죠 함께서 시험과 연결을 통해서 기뻐하라 인내함이 온전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보이십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내가 좋은 밭으로 날마다 나를 갈아엎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내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마땅히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으로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내 안에 믿음이 자라 열매가 맺혀지고 운전함으로 이룬다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 아브라함과 라합이 보여준 그 믿음이 대체 어떤 믿음이 있기에 하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며 이것이 왜 우리의 기준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너희가,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 단계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우리가 성장하여서 종착점으로 다달아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과 라합이 보여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삭이 죽더라도 그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애기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알아요 자녀 키워보신 다 압니다 내가 죽는 게 편하지 우리 자녀가 다치고 아프다? 미칠 것 같아요 저희 아들 여기 이마에 스크라치 났잖아요 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진짜 볼 때마다 확딱지가 나는데 어떡해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열심히 연고 발라주고 나아라 나아라 하는 것밖에 답이 없잖아요 속상해요 자녀가 조금만 다쳐도 속상한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 자녀를 바친다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이거예요. 나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겠다는 믿음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5절 볼게요.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기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하러 가는 겁니까? 애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해요 지금 아브라함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반드시 뜻이 있다 하나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봅니다 부활신앙이 뭐예요? 죽었다 말하지 않고 살았다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는 게 의탁하는 삶이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부활신앙이에요. 라하드든요 여리고가 망할 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요단 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리고에 살고 있는 가난 사람들은 다아 여호와의 군대가 온다. 그 전쟁의 신이 온다. 우리 어떡하지? 그런데 이들이 선택한 것은 그래도 한번 싸워보자였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 하나님께서 이성을 멸망시키고 가난 땅을 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비한 행동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자들을 접대하여예요 여기서 접대하려는 이 원어적 뜻은 웰컴이에요 웰컴 welcome. 영접했다는 거예요 초청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자를 구약에서 사자는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초청한 거예요 누굴 믿겠다고 결단한 겁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 가족의 목숨까지 걸고 올인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 라합이 보여준 믿음이 뭐예요? 자신의 소유의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최종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소유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이 믿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야거보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왜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레마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요청하시고 그런 행함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본질적인 이유는 여러분 이 영성이, 이 믿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야고보의 시대는 1세기가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 아님은 죽고 사는 문제가 자지우지 되던 시대였어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이 야고보소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내가 중노를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께 전부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훈련되어지고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날마다 이것을 성장해가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여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보의 말은 차갑고 냉혹하고 직설적으로 보이지만 그 말의 핵심과 사랑과 애증과 그리고 주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가 다치고 세석화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요 참된 믿음과 참된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첫 개명과 두 번째 개명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럼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1 1리서 11장 7절 말씀이에요 아, 죄송해요 11장 6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이게 첫 개명의 회복이죠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거짓된 거예요 결국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너희 삶 가운데 첫 개명과 둘째 개명을 온전한 자리로 배치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이런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 올 겁니다. 나중심적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살 것인가는 더 많은 어려움이 올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행함으로 사랑합시다. 행함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재정에 매여서, 환경에 매여서 하나님 이거 되면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이거 있으면 하나님 봉사하겠습니다. 이거 있으면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에게 요청하신 그 음성에 함께 반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야고보만 이 얘기 한거 아니에요. 우리 사도 요한도요. 요한에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압해서 국세게하리라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증가할까요? 예술은 어떻게 증가해요? 말로요? 죄송하지만 이제 말로 증가하는 시대는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대의 논리와 생각 가운데 기독교가 참 그래요 그 무엇보다 논리적이고 분명한데 진리가 진리가 아니라고 전제를 깔고 덤벼드니까 대화가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행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정말 귀하다면 그게 값없이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세상의 그 어떤 거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가치를 발견한다라면 그 가치를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땅 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재산을 받아서 그 땅을 사서 그 보아를 취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진실되게 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같이 행합시다 그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교회 만듭시다